안녕하세요 논장입니다 되게 어색합니다 <웃음> 올해도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은 올해가 다 지나가네요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바쁘게 지내면서 유튜브도 촬영하고 제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게 운영도 디테일하게 지금 체크하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바쁜데도 제가 유튜브 하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좋은 정보를 주려고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하고 판단하고 보여드리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많은 가게들을 지금 또 오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가게를 어떻게 오픈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운영해왔는지 앞으로도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하면서 구독자님들이 14,0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분들은 14,000명 정도 구독자가 있다고 하면 은 어? 그거밖에 안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 자영업 하면서 저같이 무거운 컨텐츠를 하는 유튜버들은 14,000명을 가지고 있는 유튜버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14,000명이나 구독자분들이 생겨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2019년 마지막 인사 겸 새해 인사 드리고자 합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